1.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행동들 ISTJ에게 성실함, 책임감은 필수 덕목이며 상대에게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 ISTJ는 관심을 거둡니다. 2. 무계획적인 행동들 ISTJ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대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3. 근거 없는 주장 감정적 판단 ISTJ에게 감정적이고 근거 없는 논리를 내세우면 즉시 차단 대상이 됩니다. 최대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표현 ISTJ는 직설적인 대화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ISTJ가 상대의 이해할 수 없는 의사표현을 들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5. 규율에 벗어난 행동 ISTJ는 조직 내 생태계 질서를 중시합니다. 그 질서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i s t j 와유인 신고하시 기원 i s t j 월 m r Total n e g a j i benefit you'll know y u l l s u it's upnada. Uchuk sang dan k r d l u l click hageed haju seya.